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자, 지금 머릿속에 좀비게임하면 떠오르는 게임들을 생각해봅시다. 뭐, 타잉라이트 데드아일랜드, 월드워제트, 데이지곤, 기타 등등등 수많은 게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실 텐데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게임이 있으니 바로 좀비게임하면 떠오르는 좀비게임계의 대명사, 레프트4 데드입니다. 서로는 집어치우고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자면 지난 더 게임 어워드에서 레프트 4 데드의 정신적 후속작 레프트 4 데드 3라고 부를 수 있는 게임인 백포블러드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게임은 레프트 4 데드를 만들어낸 원작 회사인 터틀락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그야말로 근본 중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그래서 그런가 실제 게임 플레이를 살펴보면 레프트 4 데드와 상당히 유사한 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작점인 쉘터도 우리들에겐 익숙한 디자인이 엿보이며 똑같이 레프트 4 데드의 상징 같은 도끼와 각종 무기들을 획득한 채로 밖으로 나가서 게임을 진행하죠. 당연하겠지만 전작인 레프트 4 데드 2가 무려 11년 전에 출시한 게임인 만큼 그래픽과 기술적인 향상이 가장 눈에 띄게 되지만 이 게임은 과장 약간 보태서 레프트 4 데드 리메이크 내지 리마스터라고 불러도 무색할 만큼 철저하게 레프트 4 데드의 감성과 느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정조준이 드디어 생겼다는 겁니다. 레포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정조준이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적들을 처치해 나가며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진행 방식은 여전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좀비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좀비임을 뽐낸 신형 좀비는 이걸 좀비라고 불러도 될지 모를 정도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대형 좀비는 기존 좀비들의 상호작용보다 더 진화하여 각종 맵들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임팩트 있는 연출을 선보였고 또 다른 새로운 좀비인 우리 882는 찾아보다 등치가 작지만 팔이 더 크고 강력하여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대형 좀비는 맵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언급했던 만큼 좀비가 들어올 수 없는 코너에 도달해도 팔을 뻗어 플레이어를 낚아채는 걸로 보아 실제 게임 플레이 시에 상당한 공포감을 심어줄 것으로 보이네요 그밖에도 다른 트레일러를 살펴보면 전작에 있던 차저, 부모, 스피터, 자키 등의 좀비들이 직접적인 형태나 외형과 기술이 혼합된 상태로 등장하는 걸볼수 있죠 트레일러를 살펴보면서 찾아볼 수 있는 게임의 디테일은 혈흔이었습니다 게임플레이 트레일러 초안을 기준으로 캐릭터의 손이 매우 새하얀 깔끔한 상태인 걸볼수 있는데요 이혈흔은 근처에서 좀비를 죽일때마다 피로 물들기 시작하며 후반부분에 가면 이팔 부분이 피범벅이 되어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또한 새하얀버스를 등지고 있는 좀비를 처치하게 되면 피가 확튀어 버스에 묻게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텍스처를 버스에 입히는게 아니라 버스의 앞부분부터 버스에 올라타는 계단까지 상당히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흩뿌려지는 디테일을 볼수 있죠 시네마틱 트레일러를 보면 누구보다 레프트 4 대대의 후속작임을 알리는데 왜또 레프트 4대드 3이 아닌가? 역시 3을 세지 못하는 건가? 그리고 왜 개발사는 밸브가 아니지? 왜 백퍼플러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게임을 출시했을까? 레포드의 이름값이 얼만데? 하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뒷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래 의 Left 4 Dead라는 작품은 터틀렉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게임이었으나 출시 직전인 2008년 벨브에게 큰 투자를 받고 벨브가 터틀렉 스튜디오를 인수하여 벨브 사우스라는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Left 4 Dead 출시 이후 벨브 사우스에 있던 직원 중 9명에서 11명가량이 벨브 본사로 떠나 팀의 규모가 상당하게 줄어 개발에 큰 고충을 겪고 있었으며 벨브 본사와 800마일 약 1300km 정도로 멀리 떨어져있다보니 소통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 벨브와의 소통 문제와 벨브 특유의 느릿느릿한 개발 문화를 못이겨내고 터틀렉 스튜디오는 벨브와 분리독립을 하게 되죠 이때 조건이 바로 Left 4 d e 의 지적 재산권을 벨브에게 전입하는 대신에 터틀록이라는 이름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뭐그 뒤로 뭐 이볼브라고 나름 알려진 게임도 제작하긴 했죠. 그러다 보니 이 레프트 4 데드라는 이름을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게임을 보면 누가 봐도 레프트 4 데드 3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근본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백포 블러드는 현지시각으로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알파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혹시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 찔러두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